손 반대쪽. 아이고, 착키라할수 <웃음> 있는 게 7kg밖에 안 된다니. 그럴 거면 트레이더스 왜 왔지? 그냥 이마트 갈 걸. 솔직히 7 k g 가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시식은 못진 뭐 이거 다 먹으려고?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 이거 이전에도 맛살 가방 다 가져가서 3kg 어? 어 있네 3kg 트레이스 이게 감추라 이거는 뭐? 감추라 감추트레이트레이스 응. 부업 시작 부업 시작 쓰레기 무게가 없나요 라면 두 개만 끝까지 가면에 집착하고 있어 봐 이거 무게가 엄청 박스가 뭐다 엄청나 이거 뭐다 담아야 돼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됐어 딱 맞는건데 엄마 얘를 가져갈게요 응? 안에서 하지 말고 응. 아니, 먹어. 괜찮아. 저쪽 가서 가지 나랑 딴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빅제미아가 <웃음> 그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씨 <웃음> 사람 겁나 많아 여러분 꿀팁이에요 랩체크는 이러면 줄이 짧아요 문세장에서 음, 열전에 음, 상권 뭐 수령하러 가는중 음, 오늘 다 먹었어 핑크퐁! 기다려! 핑크퐁! 핑크퐁 안녕! Oh, yeah. 안녕, 핑크퐁! Oh, yeah. oh, yeah. 고객님, 우리 선택하겠습니다. 뭔가 진짜... 카펫이 깔려 있는걸이워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까마득하다 아까 왔던 길을 다시 가야한다니 까마득하다 아직도 더 가야돼 27 28 19 아, 지금, 아, 지금, 다금 지금, 지 언제 가 지금, 지까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제지해주시 체크인김피아데어 엄마가 밥을 준비를 하고 있어. 음 보고 가시고 있어. 어, 지금 카타르 항공을 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제가 저 예전에 그 집으로 가는 길 1편을 올린 적이 있는데 2편을 제가 그 이후를 올리지 못한 채로 한 3년, 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편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 딱 타는 그 과정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없었던 게 어, 처음에 이제 대한항공 탄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름도 모르는 적강공으로 갈아타게 되었어요 집으로 드디어 가는구나 하는 설렘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받은 대우들이 너무 푸대접을다 받았던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뭐 적강공이니까 기내식은 정말 최악이었고 정말 딱딱하게 그지없는 샌드위치에 그리고 나서 음, 출입국 카드를 지금은 안 써도 되는데 그때 당시 레버논에 들어갈 때는 출입국 카드를 써야 됐거든요. 이제 출입국 카드를 공항에서도 쓸수 있지만 기내에서도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내에서 쓰고 싶었는데 종이를 나눠주는데 갑자기 저한테 종이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넉넉하게 수량을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냥 없다 하는 거예요. 되게 억울해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저를 보고서 엄청 비웃는 거예요. 주변에 승객들 모두 이다 진짜 뭘트이 없는 거예요. 뭐 이딴 게다 있지. 그냥 물을 못 마르니까 이제 물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을 왔다 갔다 줬는지 알아요. 쓰레기 치우는 그 카트 있잖아요. 그 카트 위에다가 그냥 종이컵 그냥 빨랑 얹어 놓고서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 오는 도중에 이제 물이 절반이 쏟아졌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난 채로 그대로 그냥 착륙을 한 거예요 사실 착륙을 하면 착륙하는 영상도 찍고 싶고 되게 오랜만에 엄마 아빠를 만난다는 그 설렘 때문에 되게 설레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착륙한 줄도 모른 거예요 정신 차려 보까 그러니까 이미 착륙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레바에서 몇몇 영상들을 찍긴 했는데 너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는 거예요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영상을 만들지 못한 채로 그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뭐레바에서 4년 전에 찍은 영상들은 아직 그대로 제 외장하드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그걸... 참고를 지금 시간은 10시 51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그 그 뭐냐. 아 진짜 졸려서 말도 안 나온다. 제로의 일상 하고 범인은한자와씨랑 월간 순정도나 기군 전권을 이북으로 샀습니다. 봉이 책으로 사기에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북이 더 싸요 뭐 책을 남겨보는 맛은 없지만 아, 아 진짜 너무 졸려 만약에 이걸 내가 편집하고 있을 때지이면 내가 이제 얼마나 호소를 하고 있을까 좀 약간 TMI긴 한데 저명탐정 코난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아무르토오르고요 아무르토오르는